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카페24 효자 기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카페24는 항상 여러분들이 쇼핑몰 디자인하시는 게 굉장히 문제였다는 라거 저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굉장히 심플하게 템플릿을 제공함으로써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스마트 배너 기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페24 스마트 모드의 메인 화면에서 앱스토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두 가지 스마트 배너와 스마트 팝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배너 라는 부분에서 관리하기 기능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모바일과 PC에서 배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대표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스킨에 현재 스킨 배너 조회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삽입해놨는이 설정해놨던 디자인의 배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기 라는 것을 눌러주게 되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킨의 배너들은 설정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스킨의 배너들이 설정하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제가 화면에 서 사용하는 배너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노출하는 부분의 하단 부분에 보니까 상단 배너 영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활성화는 활성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는 현재 없다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하기 버튼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이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세팅들을 건드려 줄 수가 있는데요 자 활성화 여부 활성 이라고 해주게 되면 배너가 노출이 되는 거고요그 옆에 있는 배너 생성 코드는 자동으로 코드는 배너가 추가될 때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너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킨에서 잡혀져 있는 그대로의 사이즈를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시려면 요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슬라이드 사용 여부라는 거는 이미지가 이렇게 슉슉 돌아가게 만들겠냐 애니메이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사용하겠다 라는 걸로 해주고요 슬라이드 설정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몇초 정도 멈, 멈춰 있다가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게 할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조금 빠른 걸 좋아하죠 그래서 매우 빠름 2초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나올 때몇 개가 들어가 져 있는지 밑에서 점의, 점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 또는 바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슬라이드의 설정 효과 설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자, 하단 부분에 이미지를 봤는데요. 자,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 다른 이미지를 추가를 할 건데,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우리 명절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너를 추가하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게 바로 스마트 배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효자 기능이라는 거죠. 배너 등록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미지 등록이라는 버튼에 이미지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하게 배너 만들기라고 해서 에디봇 배너 직접 만들기 라고 있습니다 또는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제가 준비해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어떤 배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를 이렇게 눌러봤더니 템플릿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초기화 모드를 들어와 보게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템플릿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템플릿 중에서 저는 가로형으로좀큰 거를 좀 사용 한번 해볼게요 봤더니 오 추석맞이 사전예약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네요. 딱 이렇게 눌러봤더니 이벤트형 또는 공지사항형 그리고 내가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형 등등의 굉장히 많은 팝업들이 되어 있는데 그 팝업들을 클릭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글씨를 편집할 수도 있고 바로 이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 저장도 할수 있고 그리고 바로 배너로 메인에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해자 기능이죠? 제가 그래서 이 에디봇이라고 하는 이 배너 기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포토샵 잘하는데도 이렇게 떠먹여주는 디자인이 너무 좋거든요. 자 다른 걸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과즙톡톡 상큼 컬러 라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방방 터지는 이 특별의 혜택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제 썸머가 같지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눌러봤고요 또 다른 거한번 볼까요 음 저는 이제 추석이 오니까 추석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추석 선물 세트 뭐 50% 세일 짜잔! 하고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폰트도 원하시는 대로 굉장히 예쁜 폰트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미지도 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적용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할지를 포함한 링크를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 저는 아직 준비한 링크는 없어서 링크 미사용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에서 이동할지 새 창을 열지 선택을 해줄수있고요 만약 이 이벤트 배너가 어떠한 특정 기간으로 움직인다면 노출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설정 안함으로 해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너가 이제 잘 나오는지 자 저장을 한번 더 하고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넣었던 이 배너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쇼핑몰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메인화면에 이렇게 방금 넣었었던 배너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쉽게 템플릿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배너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에디터 형태로 빨리 만들 수 있는 이 에디봇 스마트 배너 기능 여러분 바로 이용하셔가지고 메인화면을 화려하게 한번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